자네, 응. 요즘 무슨 게임 하나? 검은 사막 갑니다. 합격! 사장님! 음, 광활한 세계를 탐험하는 모험가의 기질과 디테일부터 스킬까지 항상 최고를 추구하는 인재야. 뽑 광활한 오픈월드. 최고의 그래픽과 액션. 월드클래스 MMORPG. 신규 클래스 세이지 출시. 검은 사막. 출시 기념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.